오케이 12분동안 기다리다가 튕겨서 1분 남았습니다 예 yeah.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1분이 왜 이렇게 안 지나가 1분이 왜 이렇게 안 지나가냐고 됐다 됐다 대기현은 그또 뭐야 소스 대로 있니? Not while I'm in town. 오. 다 팔고 가자. 핵품 모드 판매 X x 2 0원스 엑스 엑스 엑스 없네 if d e v m i r n g up all the s c b i r t 陰ゲーカード大してるアイテムくるん<笑> 거 왔던 곳입 야. 야. 야. 뭐 별거 없잖아, 뭐지. 같이 거 왔던 데가 가자. 튕기니까 던전을 튕기는 거야. 튕기면 우리 디아처럼 그런 느낌이야. 디아처럼. 스킬이 무슨 스킬인지 보고. I'm out of i 자동으로 먹어주니까 이건 괜찮네. 됐 초반이니까 스킬은나무거나 먼저 찍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초기화하면 되는 거니까. 편한 거해 보고, 싶은 거, 다 하나씩 해 보고, 약간 몸에 초 기화도 넣을 거고, 자게 지능 됐어. 언젠. 오. 수 당한 사제. 그 I need a e 아웃 오브 I lack the needed mana. I'm out of m a n а в e e 난이도 올리면, 빡시킬 것 같긴 하네. 다른 작용 하기 전에 아이템부터 봅시다. 일단은, 분해 시, 분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근데. 어? 없는데, 이거? 왕관, 어, 왕관 끼고. 오늘 오, 뭐, 뭐야, 주팡이. 주팡이 바고기능에 가지, 1어요까지 그래서, 배품, 요거. 배품, 요거. 이거는, 요거, 요거. 배품. 요거는 보자. 38에. 무조건, 야가 좋은 거네. 배품. 이것배 머리. 야도 배품. 배풍. 다 배품이네. 이거를, 감추기 장착, 구속기가 없네. 일단 요거 한번. 알투 삼각형늘 열리네 알투도 잘 됐어요. 그서 오,